먹을 것은 저 드디어 포켓몬빵 구해서 이거 먹어요. 이런 게 나발이네. 이거 포켓몬빵은 친구랑 산책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동네에 있는 모든 편의점 다 가서 하나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저는 그 캐롤르빵을 모았었거든요 띠부띠부실 여서 언니 나 언니가 이거 먹는 거 보고 궁금해서 사갔어요 4월 한달 동안 어, c s 2 5시에서 이거를 개에 3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CU도 그렇고 들어있어요. 개고적으로제 입맛에는 피넛 버터가 더맛있는데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절반은 엄마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드려야돼요 저는 매운걸 잘 못먹어서 짜장 분말 스푼은 다 넣고 불닭볶음면 액상스푼은 절반만 넣었어요 이거 옛날에 제가 새내기 때 학교 매점에서 분명히 짜장불닭볶음면이 팔았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좀더 연두색에 가까운 밝은 컬러의 컵라면을 팔았었는데 제가 그때는 또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고 이럴 때라 그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었는데 약간 다른 디자인으로 출시된 것 같아요 시켰는데 지금은 매워요. 음. 절반만 넣으니까 그래도 약간 맛있게 매운 정도여가지고. 자산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거는 성심당에서 사온 초코티소, 초구마, 튀김소보로 그리고 여기는 옥수수 과배기입니다 음. 참고로 저는 이 튀김소보로 빵들은 차갑게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빵피는 얇고 속이 꽉 차있는 걸 좋아해서 히아가를안 먹어봤지만 왠지 제 스타일일 것 같아요. 사실 치소구나랑 튀김소보로는 에어프라이 돌려 먹어도 맛있고 초코치즈는 무조건 무조건 얼마. 얼마 그냥 튀김소보로랑 똑같이 안에는 팥이 들어있고 겉에 초콜릿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서 가루가 이렇게 됐는데 얘는 팔고 있을 때 바로 사서 바로 먹으면 되게 쫄깃하고 따뜻하고 맛있거든요. 음? 제가 생리 중이라 지금 달달한 디저트가 땡기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차버려가지고 갑자기 못 먹겠어요. <웃음> 식단 음. 음. 음. 음. 쫀득하진 않고 이렇게 꼬크가다 부서지는 타입 근데 되게 맛있어요 다음 거는 조금 더 진해보이는 방금 거는 약간 음. 녹차랑 바인라 느낌이었어요. 음, 얘는 완전 말차. 음, 진짜 진짜 ㅎ ㅎ 다 마지막. ㅎ <웃음> 얘는 딱 봐도 약간 초코 들어있는 초코 녹차 이런 느낌 ㅎ 것 같아요. 볶기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밀키트예요. 편의점에서 발견한 신상 밀키 음, 망고에요 떡은 완전 쌀 가래떡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맵쟁만고 음, 오히려 조금 달 달달한 달달한 맛이에요. 그리고 오래 끓여서 떡에 또 양념이 좀 배어 있는. 아주 맛있는 상태예요 이 마카롱입니다 참치즈, 인절미, 돼지바 말차, 노텔라, 블루베리, 크림치즈 그리고 인절미는 안에 떡이 있는데 아직 해동이 안돼서 음 블루베리부터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완전 상큼해요 제가 사서 냉동실에 일 둔건데 숙성이 엄청 잘됐어요 꼬끄가 진짜 맛있고 틀링은 느끼하지 않고 꼬끄는 쫀득한 마카롱 장석이에요 해동이 덜 돼서 딱딱해서 그런 건데 입에서 침이랑 녹으면 다시 쫀득한 복구가 돼요. 숙대생들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러 갔을 때도 숙대생분들이 한 다섯 명 앞에서 줄 서고 계시더라고요. 좀 인기 있는 곳이. 다음은 이거는 말차 노텔라. 진짜 말차 엄청 진해서 말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할 맛이에요 음. 이렇게 생겼고이 쿠키 음 대박 향기에는 확실히 다른 마카롱보다 짜요 사실 저는 마카롱을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한 번에 다섯개는 못먹거든요 으깨가지고 못먹는데 요거 블루베리는 세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진짜 이렇게 반개 많아야 한개 딱 먹는게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개씩 잘랐는데 여기 엄마 바로 옆싸 있어가지고 엄마도 드릴거예요 엄마, 지금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는 형 음, 치즈 빼고 다 맛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엄마는 치즈를 싫어하셔가지고 치즈 빼고는 다 맛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제일 맛있는 거는 요거였어요. 블루베리. 다음에 이제 마카롱 다 먹어서 한동안 먹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단 마카롱 먹방 끝. 녹차 마루 티라미수예요. 이게 초콜릿인가? 초콜릿이 있어. 음, 빵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다. 우와. 빵에도 커피가, 커피를 이렇게 묻혀놔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고 촉촉해요. 맛있다. 근데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잘 드시겠다. 지고 이거는 크림이랑 옮길게요. 오늘은 지난번 강릉여행에서 못먹어서 아쉬웠던 오징어 순대를 마켓컬리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신라면 볶음면이랑 짜파게티 섞은거 요거 실제로 보면은 면이 두가지예요이렇게 조금 넓적한거랑 얇은 면 이렇게 두가지 면이 있어요 짜장맛이 약하다고 좀 호불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짜장맛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징어순대는 저는 짬장 이나 초장 으로 찍어먹는거 좋아 해요. 물론 시장 에서, 파는게좀더 맛있 긴 한데, 음, 이 것도 되게 맛있 어요. 수 언니 세트. 이렇가되서 약간 게쫀득게해지고왜해지 이렇게 먹으 이렇게 알것라아지알서 같아요. 알겠어렇게 해서 이렇 먹었을 것같아해음 너무 맛있어요 먹을 것 같으니까 절반씩만 게을게요 약간 쫀득한 느낌이에요는이딱말차이만생각했을때는 엄청 진한 편은 아닌데 말차쿠키를 생는하면 되게 진친편이에요화이트초는인가 콕콕 박혀있는하친색깔이친는이감이 너무 맛있어요 아에가꽉 차있고 향이 너무 진해서 황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는 민트초코 코케 민초단이긴 한데 약간 베스킨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한정 민초단이거든요. 절반씩 한 두개 먹으니까 배불러요 오늘 메뉴는 떡볶이랑 만두예요 떡볶이는 마켓컬리에서 구매한 음미살 떡볶이고 2인분 정도 되는데 1인분만 덜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만두는 비비고 플랜테이블 비건만두 진짜 맛있더라 고기가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 일반 만두랑 똑같은 맛 마지막으로 먹을 먹방 음식은 추억의 꽈배기랑 조동약과 이거 약과는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마켓컬리에서 1,800원 주고 샀고 냉장고에서 꺼낸지 얼마 안돼서 지금 엄청 딱딱하기 때문에 좀 해동시키고 먹어볼게요 추억이 튀어서 고소한 맛 엄청 찐득찐득하게 생긴 약과에요 딱 봐도 그렇죠 음, 찐득찐득해요 장인한가를 먹어보진 않았지만 장인한가는 딱 봐도 엄청 달잖아요 그것보다는 덜단 그런 약과 같아요